안녕하세요. 보울러 햇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. 이보울러 햇이 검정색으로 하다 보니까는 잘안 보여서 그리고 제가 빨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그 뜨개질한 부분은 안 보이고 복실복실해가지고 음 이게 마치 천같이 보이는데요. 이거 대신에 그래서 급히 하나 떠봤어요. 근데 얘는 그음 실이 좀 모자라가지고 미완성이긴 하지만 이게 그 보면 여기 이 크라운 처음 시작하는 1단이 있고요. 그 다음에 2단부터는 코를 늘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늬가 형성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그렇다는 거는 제일 첫 코가 7코고 그 다음 한코씩 늘려서 14코, 21코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크라운의 마지막에 됐을 때그 머리 둘레가 56cm면 56cm에 맞게 하고 되고 그렇게 해서 끝내면 됩니다. 크라운